지금 OH 나오니까 맞는 거아니 음. 아니에요. 왜냐면 음. 그얘 암모니아는 여기서 음. 일단 그니까 일단 그것도 있고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음. OH 말할스거 없잖아요 잘 공부했다! <웃음> 잘했어! <웃음> 얘가 진짜 그러니까 완전 얘중 조심해야지 <웃음> 엄청 <웃음> 잘했어 엄청 잘했어 그렇지 또, 또, 또. 얘 보면은 음. 어, 여기서는 음. 얘가 받았잖아요, 이렇게 음. 연기 맞죠? 근데 그렇지. 여기서 봤을 때는 또어 어, 여기서 봤을 때또 얘한테 받았, 아, 얘한테 받았잖아요. 음. 연기는 딱 맞죠? 그리고 음. 루이스 연기 같은 경우 이거를 받고 진자식 그, 거에서 비공무 해보면은. 음.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만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음. 이게 h H H 이렇게 있는 상태잖아요. 그렇지. 근데 여기서 얘가 네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잖아요. 그그전장 밖에는 전장 없잖아요. 얘는. 음, 음. 없는데 이제 같이 이렇게 꼭 묶여 주는 거죠. <웃음> 음. 그래 가지고 얘는 맞고 얘같은 경우에도 해보면은